에너지 운동항수 운동하는 동안 불변이고 오직 좌표와 속도의 초기 조건에만 의존하는 양을 운동항수라 한다. 즉, 운동항수는 일반화 좌표 qt, 일반화 속도, 다트 qt로 이루어진 상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유도가 s일 때, s계의 2차 미방 운동 방정식 에는 적분상수 es계를 포함한다. 즉, 운동항수의 개수는 es이다. 시간 기준의 임의성으로부터 하나를 속거하면, 독립된 운동항수 개수는 es-1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즉, s계의 2차 미방 운동 방정식의 해는, 이 s계의 적분 상수를 가진다. 다친계의 운동 방정식은 시간의 안목적이므로, 시간 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즉, qi t가 다친계의 운동 방정식 해이면, 시간 t0만큼 이동한 qi t 더하기 t0, 역시 그 운동방정식의 해이다. t 0는 임의적이므로 t 0 C0으로 둘수 있다. 단위, 함수 C0 단위가 시간 T 단위와 같도록 일반화 좌표 단위는 항상 조절할 수 있다. 함수 Q에서 두번째 변수 T0을 생략 후 다시 Q로 표기해도 문맥상 혼동은 없을 것이다. 일반 화속도 역시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esq.qi.qi 연립식에서 t 더하기 t 0을 속과하면 cm equal cm q.q처럼 표현할 수 있다. 보조량 시간균질성 및 공간균질성과 등방성으로부터 운동함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운동함수를보졸량이라 한다. 보졸량은 시공의 성질을 나타내는 양으로 다른 운동함수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시간균질성, 역학계를 임의의 시간으로 평행이동해도 개의 물리법칙은 불변인 성질을 시간균질성이라 한다. 시간균질성으로부터 다친 개의 라그랑지안은 시간의 안목적이다. 이때 시간에 대한 라그랑지안 미분은 다음과 같다. 운동방정식으로부터 파워셜 L 오버 파워셜 QI를 다음처럼 표현하면 이것을 다음처럼 시간에 대한 전미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값은 운동하는 동안 불변이다. 즉 운동항수이다. 이것을 주어진 개의 에너지라 한다. 에너지가법성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계로 이루어진 전체 개의 라그랑지안은 가법성을 가진다. 한편 에너지표현식은 라그랑지안에 대해 선형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의 에너지 역시 가법성을 가진다. 에너지 보존법칙은 닫힌 개 뿐만 아니라 시간에 무관한 외부장에 노출된 개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것은 다음 사실로부터 명백하다. 즉, 라그랑지 안이 시간 안목적이면 에너지는 보존된다. 한편, 시간에 무관한 외부장에 노출된 개의 라그랑지아는 시간 안목적이다. 따라서 그 개의 에너지는 보존된다. 보존계, 에너지가 보존되는 역학계를 보존계라 한다. 시간에 무관한 장에 노출된 닫힌 개의 라그랑지아는 다음과 같은 꼴이다. 이때 t는 속도에 대해 2차 동차 함수이다. 참고로 동차 함수에 대한 오일러 정리는 다음과 같다. 동차 함수 오일러 정리, 다음처럼 표현되는 함수 f를 r차 동차 함수라 한다. 이때 좌변을 a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우변을 A에 대해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A2펄 1이면 다음과 같다. 동차함수에 대한 오일러 정리로부터 에너지 표현식에서 첫항은 운동에너지의 두 배임을 알수 있다. 이것을 대입하면,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됨을 알수 있다. 카티전 좌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에너지는 두 개의 상당히 다른 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에너지는 속도에 의존하는 운동에너지와 좌표에만 의존하는 위치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